뭐야 이줄 전체 화면이 전체 화면이지 짜증나게아 온라인에 입장하려면 파이브 프로로그를 먼저 완료해야 된다 뜨네요 아 그거 <웃음> 케빈님 뜨면 나도 100% 어, 100% 뜹니다 어 되나? 오 아닌가? 아니 <웃음> 왜 자꾸 사람을 낚아? 아 얘가 이상하게 해 지금 이 화면이 막... 아니 을막 들어왔다가 낚아 아니 왜냐면 막... 내가 저기 뭐냐 그 캐릭터로 확대가 됐다가 다시 지금 하늘로 올라갔거든? 된거 같아 연비야 나는 내 아니, 아파트가 이... 온라인 아파트가 나왔어 됐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이 10년이라 되가는데 아직도 이버그를못고쳤어 그니까 나 놀랐다니까 GTA5가 13년도에 나온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 연비는 지금 현재 튜토리얼 중이거든요 그니까 러 약간 좀 드라이빙을 좀 즐기고 있을시다 포르쉐 타고 아 오랜만이야 진짜로 근데 옛날에 내가 GTA를 할때는 포르쉐 그 실제 차모양이라든지그 안쪽을 몰랐는데 지금은 알거든요 포르쉐 진짜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요거 1인칭으로 좀 바꿔보고 싶은데 이거 시점 전환 어떻게 하냐 위였나? 좀 보자 왜안 돼? 가거안 돼요! 왜 욕을 안 돼? 가세요. 와이, 아이... 요 놈아가 안된이 아이씨 아 나오자마자 아 뽐낸 열려버렸네 그냥 아... 아. 어? 어 원래 저 차가 있었나? 저거 쥐바겐이잖아 벤츠 일러 와봐 이게 내가 요즘에 빗소리랑 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뭘 빵빵이야 좀 나도 타보자고 내려봐 내려바내려로 아, 바로 경찰 떴다. 아, 걸렸다. 에이. 잠깐만 따돌리고 올게. 어, 반스 좀 타보겠다 하는데 거참 거. 어, 어. 야, 이거 흰색이 국룰이지. 빨간색보다는. 빠. 와 근데 왜 이렇게 못본 차들이 많아진 거 같지? GTA에? 뭔가 허무같이 생긴 것도 봤고 방금 야차 많아졌다 그러니까요 어 뭔가 신차종이 되게 많아졌는데? 내가 궁금한 게 그동안 옷 같은 것도 추가가 좀 됐나 몰라? 내가 저런 드레스는 왜 가지고 있는 거야? 등파인 거 일단 초대할게 그냥 연비가 안 떠가지고 내 온라인에 있는 친구에 아 스토리 모드 또 들어가! 내차 하나 어디 갔어? 아까 내가 터트렸는데? 아이씨! 아니 누가 도로에다가 노란색 차 그냥 불법 주차해놨길래. 드리프트는 이 차가 짱이야, 여러분. 이 차가 조작감이 최고야. 아이언맨. 잠깐만. 자, 잠깐만. 너 사람이니? 야! 아니 저거 내가 안 누르면 안 터져. 아왜 터트려 내 차를 자꾸? 날 믿어봐, 내가 안 터트리면 되잖아. 나도 옆에 탈게 알았어 근데 너너왜 안타? 아, 아 탈게 탈게 오야 아, 파관이 나, 준다 뭐... 파관이 준다 파관이 준다 파관이 파관이 준다 파관이 파관이, 파관이, 파관이, 파관이, 파관이, 파관이 파관이 야 이게 너 거구나? 어 이게 내 거야 아이C 마 그냥 탈수 있을걸? 선... 성공 새로운 다운로드 가능한 콘텐츠 백이 다운로드되어 패스트습니다 <웃음> 그랜드티프트 오토 부이로 돌아가는 이 계속 떠 이 계속 떠고, 이 계속 떠. 이거 어떻게? 이게 뭘 들어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가다가 이게 떠. 연비야, 아, 진짜? 어. 그게 문제가 <웃음> 뭐, 아니야. 뭐가 파이팅해. 문제가 아니야? 나 무한 루틴으로 가겠다니까. 언제까지 저 아저씨로 살아야 돼? 형 꼼짝하지 마어 도망가줘. 님 이쑤세요. 형들 같이하자. 형도 같이하자. 형도 같이하자. 같이 우리 공범이야. 건들지 마. 우리 공범이야. 아유. 내가 미친 사이코랑 차를 탔네. 이거 어때? 차 이거 드립감. 야 이거 왜 이렇게 운전 잘 되냐 근데? 운전하지. 운전하지. 쳤네 운전하지. 그냥. 야. 우와 우와 우와. 빠 죽어. 이 자식이 감히 캐빈 형을. 됐어. 아니 미친 범죄자랑 지금 차를 탔어 이그 와중에 운전 잘하는 나잡할뻔 오? 오? 오? 안 보이는 게 있었어 야 이거 경찰 몇 명이야 여 때. 어. 때안 어? 키나? 없어져라, 제발. 제발 없어져라, 지금. 지금 없어져야 되는데. 으야하! 오. 예스! 이제 연비랑 2D 기다리면 되겠다. 저이 I... 바다 이물 물. 물. 움직이라고. 야, 근데 원래 스토리 무드아 진짜. 어 히어 히얼. 우후! 야 운전 혹해한거 봐라. 달려고 온 건데. 아, 아! 아, <웃음> 아, 죄송해요. 밑에 사람 있는지 몰랐어요. 아 예. 시면안 돼요. 아직 투디 안 태웠어요. 예. 투디 네. 탔어? 탔습니다. 탔습니다. 이게 또또 계속 하기 누르면 소리 목으로 들어가는 중이래. 이... 뭔 일이고! 탈출! 아아아어 살았다 어 살았다 <웃음> 어, 어, <웃음> 안되겠다 수리야 배신자는 주이고하자아 <웃음> 잠깐만 really? 잠시만 잠시만요 킬댐 아 잠시만요 Where are you, Kevin? I kill you I kill you man. c o m e o n 아! 아아린씨오랜 <웃음> 죽이려고 아! 아하하하하 아! 아! kill you, man 아! 아, 아, 까만히게. 아, 무슨 아, 이 아,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뭔데? 아, 아 잠깐만요 뭐, 암살자지? 하하하하하하 아, 아, 암살을 아, 받았다 제 개미 아 좀. 아, 아니 나는 아니 난뭔 무슨 NPC가 길거리 산 옆에 목욕가운을 <웃음> 입고 총을 고 <들고. 웃음> 어떤 미친놈이 너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그런 차이 힘으로 준비했지 무슨 미친놈이 이러고 있나 했는데 일로와 있냐. 석 갑자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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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웃음> <웃음> 아니 뭐 강아지도 아니고 갑자기 엉덩이빵댕이를 <웃음> <빵돼기> 들어 <웃음> <빵돼기 림도. 웃음> 이 녀석! <웃음> 아 미친 사람이 쫓죠? <웃음> 이 녀석!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웃음> <웃음> 와! 아잠깐 <웃음> 지금을 지금 노렸어 아! 이 녀석! <웃음> 이 녀석! <웃음> 안돼! 안돼! 안돼! <웃음> s <웃음> 피기만 p 라 이녀석 아 너무 무서워 일 r 와 n n i n g 어룰스 r s e 다 f I d 아니 근데 이차 진짜 h Russo r u s 이 o I don't k n o 빨리 가주세요 아 잠깐만요 don't k 요 빨리 가주세요 빨리 n o w I don't know. I d o n 어, 배추! 아, 또까지 아! 어, 잠 까치! 어, 또까 어, 어, 또까 어, 어, 또까 어, 또까 어, 또 까치! 빨리 차를 타고 <웃음> 쫓아가야돼 아 너무 뜬금없이 <웃음> 어, 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가아 <웃음> <가자, 가자>, <웃음> 어, 너무 뜬금없이 <웃음> 목가운 입은 사람이 <웃음> <웃음> 총 들고 서있어 <웃음> <웃음> <웃음> 뭐야 그랬는데 갑자기 칼 들고 <웃음> 막, 선생님, 막 쫓아와 라디오 부탁드립니다 최캐빈 <웃음> 아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쫓아왔다 <웃음> 아니 연비 못들어와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암살자지 이러면서 <웃음> 아, <웃음> 아이고 <웃음> 아 <웃음> 어, 빠른 차로 갈아타게 빠른 차. 빠른 차 대다. 어, 아, 미친. 너람 살러라. 저 차. 야, 저차 암살용은 아니잖아, 저 차가. 체키빈은안살느라 <웃음> 왔다. 야, 저거는 전쟁이잖아. 체캐빈. 임무를 달성해야 돼. 개 웃기네. 아, 그럼 난 돌아가면 죽은목숨이에요 어, 뭐야, 어디 갔어? 아! 야 차에선 내려라! 야 차에선 내려라! 야 이거 무슨 영화도 아니고! 야, 야 차에선 내려! 그, 차에서. 아, 아, 아, 야. 야, 야, 야. 그 차에선 아야야야그 차에선 내려라! 야이 차는 너무하잖아! 아오오다오 어,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저거 뭔데 또 저기서 따라오고 있네, 저거. 엑소스. <웃음> 야! 와!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안, 안 돼. 안 돼, 경찰 뭐해! 따라오기 바라고! 경찰 왜이 뭐해! 살려주세요! 와! 와! 미친놈! 야, 형님! 뭐, 야! 동굴. 야, 다리 안 나와? 동굴 안 나와? 좋았어. 뭐, 참... 겹쳐... <웃음> <웃음> 아, 네, <웃음> <웃음> 와, 뻔치, 뻔치 경찰. 야, 안돼, 하지마, 하지마. 아, 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웃음> <웃음> 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 내가 미안해. <웃음> 내가, <뭘 잘못한> <웃음> 내가, 내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잘못해 빨리. 내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미안해, 모든, 모든 아직도 네 몰라? <웃음> 모든 내가 미안하다. 어딘 내가 이 무슨 놈이 쫓아와요? 어 저기요 사장님 여기 없는데요 표가? 어 <웃음> 제가 기차에서 내렸는데 요아안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되겠다 다시 쫓아가야겠구먼 <웃음> 가짜 이 녀석 <웃음> 이거 어떻게 맵 진짜 끌수 없냐? 이거 진짜로 본격적으로 컨텐츠화할까? <웃음> 나쁘지 않을지도. 근데 그거 어때? 진짜 한국식 느와르로 자동차 이용하기 없기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까지만. 그렇게 해서 너네는 나를 이제 경찰을 뚫고 암살을 하는거지 야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좀 공포인데? 그리고 뭔가 정장 입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진짜 뭐좀 마피아에서 일하다가 약간 탈출한 느낌이야 야 이건 너무 대놓고 온 거잖아 <웃음> 아 근데 멀어서 오려면 이방구 밖에 없어 아 뭐. 오려면 어쩔 수 없었어 아또 아, 어. 우리... 아, 성공! 새로운 다운로드가 아... 가능 콘텐츠팩 근데 여기서 그러나 죽으러 죽힙니 <웃음> 야 씨, 야비알려 주이까? 에 주인데. 아, 옆구리. 씨. <웃음> <웃음> 그러다죽어라질 게. 이 아, 저거는. 정심했구만. 죽이려고 진짜 그냥 혈안이 된것 뿐이잖아. 나 잠깐만 차좀 탈게, 얘들아. 잠시만요. 사람을 쳤잖아요. 사과를 해야. 저기요. 저기요. 허허. <웃음> 아니, 미친, 출나 뛰고. <웃음> <웃음> 맨날, 맨 다, 맨 다, 맨 다리가. 맨 다리가 졸라 탁탁탁탁탁 무슨 이 녀석 멈춰. <웃음> 미친놈 멈춰라 이 녀석. <웃음> 미친놈 마냥 따라오고 있어. 조직에서 막대한 현금을 슈킹한 난, 시민들 틈에 섞여들어가기로 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하지만 주변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자가 나타나면 바로 달아나겠어. 나는, 우리 조직의 돈을 훔치고 간 녀석을 잡으러 왔다. <웃음> 이 녀석! <웃음> 이 녀석 천천히 보는데 파키지 여기로 들어가도 되나? 잠깐만. 어, 야이 미친. 미치... 안돼. 아, 어어 어. 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아야 청소기 업기를 했잖아. 청소기 업기 했잖아. 벌써 총이냐? 이 녀석 경찰을 부를 셈이군. 너 때문에 옷을 몇 번이나 바꾼 줄 알아? <웃음> 근데 이거 올라가면 답은 있는 건가? <웃음> 이게 위로 올라가면 상대가 내려가고 밑에서 전부 하고 있어. 거의 기대야 확보들. 야! 지금 아, 알겠어. <잠깐만>! 저 <웃음> <뭐야? 웃음> 어? 어, 비치차 생겼어. 뭐야 이거? 아. <웃음> 어,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제 여기 딱 이제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딱 지나갈 때딱 뽀뽀하는 척. 어. 자 잡아라 쳐져 아, 거기 서 있었구나. 이 녀석. 와 뭐야? 이 야, 야, 야. 야. 야. 아 잠깐만 <웃음> 아도와 진짜. 와대박이 예상 못 했어. 야, 옷을. 와. 연비가 올 때까지 난몇 번을 죽어야 되지? 바로 세번서와야 아! <웃음> 아, 아, 야, 야, 야, 아, 야 아, 뭐야? 보보 아. 연속 펀치 뭐틀건 뭐야? 틀린건 아. 뭐야, 아. 뭐야 이새빠 으압! 빠다? <목소리> 아 <죽었어>. 아! 카렉 치면 죽어어 이때를 노렸어! 좋았어. 성공적이었어. 이 녀석! 아! 뭔데 뭔데? 미친.. 호피문이.. 호피문이 미친놈 뭐야? 야 근데 피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피하는 거! 피하는 거! 알키 아, 알키! 아, 변검이야? 뭐야? 갑자기 갈아입어. 어 뭐야, <웃음>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웃음> 뭐야, <이제> 어 뭐야, <웃음> 야,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뭐... <웃음>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정당당뭐야야야 네가 원더우먼인 줄 알아! <웃음> 이 정도는 입어둬야 제 파티의 의상이라고 할수 있대 야 그거 그런 옷그 밤에 보니까 길거리 여자들 몇명 입고 있던데 아별 <웃음> 붙었어 떼줘 아 죽어 구시구시 어떡해. 아니지 루이비트 여기저기서 나를 죽이러 오고 있어 아 루이스 베톤 아 깜짝이야 아깜짝이 뭐야 아아 아, 누가 폭발 야, 야왜 미친 그런다고. 연비 얘왜별왜 다섯 왜 개야 지금 어? 이게 뭐야? 네, 헬기 추차가요. 야, 빨리 무조건 달려! 멈추지 말고! 야, 왜별를 다섯 개야? 야, 연비가 뭐 했다고? 사람 두명 죽인 게 아니. 가만있음 어. 이 시대 최고의 네고시에이터 체크빈 왔습니다. 다들 전쟁을 멈추세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괜찮 괜찮아요. 여러분, 잠시만잠시만 어, 잠시만. 어. 여러분, 전쟁을 요단하세요여 대박. 뭐잠잠만 어, 이거 나총 어떻게 놓 여러분, 잠시 뒤로? 여러분, 잠시만뒤 여러분, 잠시만요. 러분 걸. 어그애어다오또 렛츠고! <웃음> 근데 이제 볼을 못써 이제 나는 수류탄 던지는 기능이 있는데? 와야 어, <웃음> 야, 근데 이 탱크 너무 사기다 와 이거 됐어 폭탄! 가자 가아 됐다 내가 내가 누리고 있어 여기 감이 그럼 이제 투포 가지가 이나 빨리가 빨리가 빨리가 사나 하나 하나 F 눌렀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 아 <웃음> <안 돼. 웃음> 이거 이거 나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아이의 차가 막아아가 맞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 최 캐빈이 도착을 했으니까 말이죠. 제가 한번 범인들과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험해요. 회장 전쟁을 멈추세요. 위험합니다. 제가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전쟁을 멈춰 주세요. 잠시만요. 저 미친 놈은 뭐야? 저 미친 놈은 뭐야 이게? 이걸 어떻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야? 우와! 아니 이거를 이게 뭐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이쪽 편에 붙도록 하죠 <웃음>